인생의 도박판을 벌려야 된다는 건 인생에 딱한 번은 승부수를 띄어 볼 만한 어떤 타이밍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능은 전혀 보지 않는데 작년부터 유일하게 보는 예능이 이 뭉쳐야 찬답니다. 여기에 이제 스포츠 영웅들이 나와 가지고 퇴조했던 선수, 뭐 농구했던 사람 그리고 배구했던 스포츠 레전드. 각기 자기 종목에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운동 종목에서는 정점을 찍었었지만 축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웃긴 상황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자신의 성과를 아주 몰입해가지고 내버리고 그거에 다른 것들을 얹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서는 굉장히 노장 취급받는 나이지만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일반인들로 치면 회사에서 이제 떠밀려 나오거나 퇴직을 한 다음에 다시 리셋된 인생을 고민하는 시기예요. 아주 짧고 굳게 내가 인생의 승부수를 띄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버린 사람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무언가를 다시 얹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한 12년 동안 꾹꾹 참아오면서 그 수능이라는 시험 그 하루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시험 때문에 12년 동안 꾹꾹 참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 5년 동안을 20대 내내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딘가에 들어가야 내가 역할을 부여받고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꾹꾹 참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뒤로 계속 유예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내가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그때 가서 행복을 한꺼번에 누리겠다. 자 이게 아주 전통적인 생각이죠. 인생의 어떤 타이밍 없이 어떤 승부수 없이 가늘고 길게 아무 변화 없이 어떤 스파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만족을 한다면 상관이 없죠. 뭔가 변화가 없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는 삶. 이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승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자기개발 하고 있는 거 그냥 단순히 책 한쪽 읽는 거자 좋은 양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거나 뾰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단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별을 해야 돼요 요즘에 중국어 공부 많이 한다고 하니까 나도 중국어 공부 해볼까? 어디 학원에 가서 한마디 하고 오죠 자기개발이라고 느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하고 나서 뭔가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중국어 강사할 거 아니야 중국어 선생님 할거 아니면 지금 가 가지고 그게 자기개발이라고해 가지고 시간 채웠다 는그안도감 발길을 돌아서면 굉장한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누군가는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승부수에 한번 내가 도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양으로만 늘려갑니다 근데 워드 프로세서 도 따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따고 자격증이 한 20개 30개 돼요 근데 똑같이 시간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그 자격증으로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음, 불안하니까. 누군가는 뭔가 하니까. 그래서 승진 고가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됐고 평생 써먹지 않을 토익 공부. 내가 토익 강사 할 것도 아닌데 그 불안한 마음에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사업이었고 그러려면 사업 세미나를 간다든가 사업 강의를 듣는다든가 사업 관련 책을 읽는다든가 더 뾰족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0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군대 전과 군대 후가 또다 갈리죠. 갈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취업 전쟁에 또 내가 돌입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30대도 넘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내공을 쌓았던 쌓아왔지 않던 내가 발들인 그 업무에서 또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벗어나면 바로 생계에서 내가 멀어지니까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선택권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진입장벽이 없는 것만 찾아다니면 나중에 장벽에 막힙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 걱정을 하면서 몰리는 구간에서 똑같이 서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관성에 따라 그냥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이 떨어져요 쉽고 고만고만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진입장벽이 낮은 것만 찾아다니면 내가 내성이 안 쌓입니다 내 실력이 쌓일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너무나 일상적인 거에 그리고 아주 반복적이고 별 영양가 없는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생을 100% 까지는 아니어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기 투자 없이 손해 없이 리스크 하나 없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 밖에 없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 마음에 안드는 지금 상황보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